만약에 차에 프릿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어 오늘은 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냥 무심하게 관심 없이 그냥 보고만 지나쳤던 그런 부분 중에 프릿이 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해 자동차의 앞뒤 유리를 보면 많은 동그란 전문이들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또 테두리처럼 띠처럼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이 동그란 전무늬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그래도 나름 작지만 큰 기능을 하고 있고 또 명칭도 있다는 거야. 그게 바로 프리시야 그런데 에... 프리시 무늬가 동그란 전무늬만 있는 게 아니야. 위쪽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라데이션이나 그 위에서부터 진해졌다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흐려지는. 그런 무늬도 있고 아니면 요즘 은 한쪽 끝에 모서리 귀퉁이 가서 이렇게 자동차가 언덕을 오르는 모양의 그런 자동차 그림도 있고 어떤 차들은 보면 하단에 가고 뱀 모양의 그림이 이렇게 있는 것도 브랜드 로고도 들어가고 최근에는 이렇게 다양한 무늬가 삽입되고 있는데 그 중에 그래도 가장 많이 쓰이는 무늬가 이 동그란 전무늬라는 거야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어, 자동차의 유리는 그 사고가 났을 때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시 탑승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부분 앞유리 같은 경우에 접합유리를 두 장의 유리를 이렇게 접합한 유리 이런 유리를 사용하게 되는데 접합유리는 두 장의 유리 사이에 PVB 그러니까 PVB가 정식 명칭은 알아보니까 폴리비닐 부티랄 생산업체 사이트 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. 그 사이에 그 PVB 비닐을, 필름을 넣고 고온과 고압으로 접합하는 방법이래. 그러니까 유리가 표면이 상당히 매끄럽기 때문에 접착제가 잘 달라붙지 않는데 이 프릿이 존재함으로 해서 직사광선이노출돼도 접착력을 유지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네. 프릿의 기능은 이제 그냥 접착력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한 기능을 한다는 거야. 이 동그란 전문의의 색상이 대부분은 검은색으로 돼 있는데 이 검은색으로 만든 이유가 다 있다고 이게 검은색이 직사광선에 노출됐을 때 빛을 가장 많이 흡수하는 색깔이라서 테두리 부분에 있는 프릿이 가장 열을 많이 발생하게 되고 또 이때 프릿이 자외선에 노출되면서 97%까지 차단해서 그 자외선을 차단해서 그 운전자의 눈부심까지 줄여준다는 거지 이런 기능도 있고 또이전문이들이열 분포를 좀 고르게 해서 어 온도에 의해서 상이 이제 왜곡되는 현상 이런 거를 최소화해줘서 운전자들이 좀 눈이 좀덜 피곤하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도 있고 아 그리고 룸미러 있는 곳에 상단부를 이렇게 주변을 보면 다른 곳보다 좀 많은 검은 이, 이 동그란 전문이들이 집중돼 있고 넓게 분포되어 있는 걸볼수 있는데 그게 왜 그런지 궁금하지? 나름 짐작은 갈 거야 그게 바로 운전자의 눈을 직사광선으로부터 좀 보호해주기 위해 그러니까 선바이저 역할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우리가 룸미러를 이렇게 쳐다봤을 때 상층부를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데 만약에 그 프릿이라는 게 없게 되면은 직사광선이 직접 눈으로 쏘여지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운전하는데 상당히 피곤하게 되겠지 참 고마운 기능이야 이렇게 이제 많은 기능도 있고 탑승자의 안전을 위한 기능들이 그 동그란 전문이, 그런 작은 전문이 하나하나 모여서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걸 몰랐을 거야. 나중에라도 재미삼아서 최근 그 출시된 신형 자동차 또 신형 외제차의 유리에 프리트를 이렇게 둘러보다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로고, 브랜드 로고나 또 그림들이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걸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할 거야. 오늘은 이렇게 생소한 프즈의 기능을 알아봤는데 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프릿 아까 내가 설명한 것처럼 뭐 브랜드 로고도 있고 자동차 그림도 있고 뱀 무늬도 있고 뭐 여러가지 그림이 삽입이 돼 있고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거야 동튜비도 한번 관심있게 한번 지켜봐 와. through a messy hotel